아이거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지? 이거 포장을 하려면 산타 할아버지는 와야 될것 같아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별루입니다. 오늘도 팬덤에서 신기한 걸 찾아왔습니다. 오늘 준비한 제품은 프렌치 파이 샌드위치입니다. 일단은 포장지부터 보면서 리뷰를 시작을 해 볼게요. 일단 포장지 되게 예뻐요. 뭔가 귀엽고 그렇죠? 까볼게요. 아, 근데 내용물을 좀 보여 드릴게요 어? 이거 내가 분해 한번 해줄게 적당히 일단은 안 할게 먹어보자고요 딸기잼은 확실히 프렌치파이 딸기잼 맛이 나요 근데 그 맛이 너무 센데 다른 맛을 모르겠어 한 입만 더 먹어 볼게 아... 아아 아, 난해하다 이거 맛이 진짜 난해하다 이, 이 가격이 얼마라고? 2200원? 와 2500원이었으면 주먹 나갈 뻔했다 아, 이거 너무 비싸지 않냐? 사실상 잼바른 잼빵을 2 2 0 0원에팔고 있는데 아 이거 뭔가 손이 안가 손이 안 가네? 약간 좀 먹어봐야 맛을 알고 할것 같은데, 지금 이미 한두 입으로 맛을 다 알았거든요? 그냥, 아니, 이게 맛이 없진 않아. 맛이 없진 않고, 그냥 전형적인 집에서 만드는 잼바른 샌드위치거든요. 좀 이렇게 예쁘긴 해. 뭐가 없어서, 좀... 이거 홍로이젠? 그런 비주얼이 다 생각이 났다. 근데 홍로이젠보다 맛이 없어. 홍로이젠이나 비가 내실례긴 하지. 이게 참 하, 이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. 치즈는 그 <웃음> 대체 이것도 뭐야? 야 이건 또 뭐야? 얘는 또왜 이렇게 커? 치즈가 또 딸기잼은 진짜 이만큼 발라져 있네. 여튼 분리해서도 보여드렸는데요. 아참 알쏭달쏭한 맛에다가 알쏭달쏭한 구성에 어이없는 가격. 그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는 샌드위치인 것 같아요. 아, 아니 내가 좀 좋은 말을 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뭐 하나 좋은 점은 있을 수 있거든. 뭐 예를 들면 치즈가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치즈도 먹어봤고 빵 질감이 궁금해서 빵도 따로 먹어봤고 또 재미 재미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 얘기 하려고 안에도 까보고 했는데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해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칭찬할 곳이 제로에 가까워 그나마 내가 아까 칭찬 하나 했지 보기 예쁘네 그게 다 <웃음> 총평을 할게요 그러면 총평 샌드위치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과자로 드세요 점수 5점 만점에 아, 안 줄래 서로 우리 얼굴 붉히지 말자. 총체적 난국이었던 한 편이었어요. 딱히 뭐 대단히 할 말이 그냥 좀더 제품을 만드실 때잘좀 부탁한다. 앞으로 유튜버로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만 나오면 힘들거든요. 멘트를 하기가. 그니까 러잘좀 부탁드려요 좀 안에 좀 풍성하게 비싸도 되니까 좀 다양하고 좋은 제품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의점 분들 제발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먹지 말고요 그러면 안녕 아니 그치만 이거좀 너무하잖아 아니 <웃음> 이게 뭐야